창세기 2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또다 하니라. 8절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해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